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필모라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필모라가 우리나라에 안착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최적화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모라를 사용을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컴퓨터 사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영상을 무거운 영상을 한다든지 편집을 많이 했을 때 버벅이는 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프록시 모드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편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필모라를 실행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가 사용을 해보고 경험해봐서 좀 괜찮았던 방법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서 재생을 하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불러온 영상이 4K라든지 또는 4K가 아니어도 컴퓨터 사양이 낮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도 버벅거리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여기 미리 보기 창 밑에 보시면 재생 품질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1분의 2의 품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를 클릭을 해가지고 1분의 4, 1 8, 1분의 16분의 1 /16 이런 식으로 나눠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8분의 8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음성을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화질이 깨지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말 그대로 이 영상 자체가 무거워서 안 돌아가니까 미리 보기 렌더링 할 때만 이렇게 품질을 낮춰서 플레이를 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렌더링 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8분의 1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할 때만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재생을 하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미리 보기 렌더링을 이용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업선에서 타임라인 위에 빨간색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분 30초까지 길이의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인디게이터가 지나가는 곳에 더 원활하게 미리보기 창에 렌더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바로 여기 밑에 보시면 재생 모양 보이시죠? 이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또는 단축키로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쫙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디게이터가 지나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을 미리 렌더링을 해가지고 화면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다른 효과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은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텍스트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면은 여기 화면에 있는 렌더링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올렸을 때이 텍스트에 대한 렌더링은 그냥 이렇게 플레이해도 되지만 필모라 자체에서 인디게이터가 지나가는 대로 미리 보기 창에 렌더링을 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렌더링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아까처럼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렌더링 하는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하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렌더링 파일 미리 보기 삭제 이러면 다시 전부 되돌려서 렌더링 안한 상태에서도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꿀팁은 마찬가지로 파일에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성능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경 렌더링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저절로 내가 어떠한 버튼이나 그런 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렌더링이 되면서 또 이렇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보기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을 때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편집을 할 때만 배경 렌더링을 체크했다가 를 해제를 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성능에서 여기 파일 모형 보이시죠? 이그 부분에 딱 들어와서 렌더 캐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렌더링을 했던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용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삭제 버튼 눌러가지고 예 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렌더링한 파일들을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프로젝트를 닫을 때 렌더링을 자동 삭제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딱 해주시면 말 그대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닫을 때 바로 삭제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화면 품질을 낮추는 방법하고 미리 보기 렌더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 방법은 이제 프록시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록시 기능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프록시 기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보다 화질이 높았을 때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화질이 작은 파일로 임시로 만들어서 미리 보기 창에 내보내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두고 복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양이 안 좋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사양으로 낮춰가지고 내보내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록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일에 들어가신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아까 그 성능에서 밑에 보시면 해상도가 다음보다 높을 때 프록시를 자동 생성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지금 제 영상은 1 9 2 0 1 0 8 0에 해상도입니다. 그런데 1 2 8 0 7 2 0보다 높기 때문에 저절로 프록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프록시 파일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록시 파일이 이미대로 생성이 돼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프록시 파일 같은 경우에도 파일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서 성능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파일 찾기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들어 두었던 프록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필모라를 닫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닫고 나서 아까 필모라에서 봤던 파일에 들어가 줍니다 내 PC에 들어가신 다음에 원더쉐어 그 다음에 필모라 프록시 파일 이러면은 이 프록시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록시 파일을 지워도 됩니다 프록시 파일을 지운다고 해서 원본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작업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프록시 파일만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프록시 자동 생성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프록시 파일을 삭제를 하고 새롭게 같은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록시 파일 표시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 파일은 그냥 원본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작하기 전에 이 파일이 OK로 찍어서 무겁거나 혹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작업을 많이 할 거라서 버벅거릴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프록시 파일을 만들기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로딩되고 있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프록시 취소 하면 이렇게 또 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능에서 바로 여기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닫으면서 삭제를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머러를 사용을 하면서 버벅거레스들을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